등구육 운동을 잘하시면 뒤쪽으로 벌어졌던 흉곽이 작아지면서 몸통이 슬림해지고 허리선이 예뻐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운동을 해 볼게요 준비물은 이런 패드와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없으신 분들은 수건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엎드려 주시고요 하 상태에서 손바닥이 바닥을 짚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끝은 밑으로 쭉 뻗으시고 가슴은 열어서 뒤쪽으로 딱 잡아당길게요. 잡아당신 상태에서 턱이 들리지 않도록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기고 정수리 부분이 위쪽으로 길어지게끔 저항을 같이 갖고 손바닥을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가슴을 들어 올려볼게요.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손바닥을 바닥을 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 상태에 버티기 버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손바닥을 바닥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기. 손바닥을 바닥을 누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허리에는 될수 있으면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랑 종아리, 허벅지에도 힘을 다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가 바깥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턴 아웃이 되시면 안 되고 약간 다리를 안짱으로 하셔가지고 어, 동작을 해주실게요. 다시 한번더 상체를 많이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누가 위에서 잡아당겼을 때 손이 들리지 않도록 꽉 눌러주셔야 돼요.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힘했다가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더 손바닥을 바닥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손끝은 밑으로 가슴은 열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요렇게 이마를, 이마에 있는 부분에 수건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 코가 바닥에서 눌리지 않도록 이마에 대주세요. 그 상태에서 요, 이제 수건 한개 더, 그래서 밴드 있으신 분들은 밴드를 잡으시고, 그래서 밴드는 어깨 넓이 정도만 밴드를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손바닥이 바닥이 아니고 천장을 향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요.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면서 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어느 선을 넘어서면 어깨가 꾸겨지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지 않는 선까지 팔을 쭉 뻗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위로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으로 뻗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번 번 해볼게요. 이 동작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밑으로 뻗으면서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둘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열이번에 상체를 들어주시고 그 대신 머리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고정해주신 상태에서 팔을 길게 아래쪽으로 뻗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흔듭니다. 근데 이렇게 퍼덕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무게감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실 때 호흡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할때 호흡을 내쉬는 거야.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열 번, 열번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둘, 셋.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는데 팔꿈치를 밑으로 쫙 잡아당겨 가지고 최대한 몸통 옆에 붙여 주세요. 붙여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하고 팔꿈치를 바닥에 붙여서 꾹 밀어서 상체를 올려 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손바닥과 바닥을 눌러서 상체를 들어 주세요. 마지막 손바닥하고 팔꿈치를 눌러서 상체를 들어주세요. 유지, 힘 유지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 유지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깨를 밑으로 내리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들었죠? 그래서 팔꿈치는 다안 펴요. 그래서 팔꿈치를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 몸통으로 딱 붙입니다. 유지, 이 상태에서 팔 굽혀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이번에는 팔을 앞으로 그래서 얼굴하고 옆에 있는 손바닥을 대주세요 얼굴 같은 면으로 이제 하시고 어깨를 밑으로 내리신 상태에서 상체 피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안쪽으로 잡아당기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유지 세번 호흡할게요 배를 꽉 조여주셔야 돼요. 이때는. 다시 둘.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를 어깨가 위로 안 올라가게 날개뼈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십니다. 다시 마지막. 천천히 원위치 손등 이마에 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일어나셔가지고 어깨 운동은 사실은 하체 운동보다 상체 운동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잘 어... 준비가 되셔야지 상체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체 운동은 너무 길게 많이 처음에 무리하게 하시면 어깨나 이런 쪽에 과 긴장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처음 에해 주실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 하신 다음에 어,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안 되신 경우에는 허리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엉덩이 스트레칭 꼭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옆구리 스트레칭이랑 가슴 스트레칭을 꼭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